있거든? 그렇지! 나이스! 좋았다! 야! 우리 팀 대박이야! 너무 잘했어! 이것이 나이트 1의 평원 아니겠습니까? 와, 시식이 계속 흘는게 답이었다!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꽁꽁 얼려버릴 수 있는 시시기로 무장한 우리 알로라 나이테일입니다. 자, 이 알로라 나이테일로 사용할 스킬은 매지컬 샤인과 오로라 베일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지닌 물건은 키메 머리띠, 초점 렌즈, 기아메머리띠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스피드업, 탈출 버트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포트 메달은 공격력 3레벨 공격 속도 업 1레벨 특수 방어 증가 1레벨 이렇게 세트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이 여름에 포켓몬들을 시원하게 꽁꽁 얼려버릴 라인데이를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다 먹었다. 좋아. <웃음> 맛있어. <웃음> 뭐야. 거미우개보락지가 지금 까부는 거예요. 개보락지가 지금 까부는 거예요. <웃음> 야 너무 시원하다. 야 이거 시원하다 보다 날로 틀어야겠는데. 맛있는데. 야이 자식. 너야지가 없나 볼까. <웃음> 벌어라. 어 도망갑니다 괜찮아요 자 오로라 베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꼭 저, 저만 저 먹는거는 안좋습니다 <웃음> 나이테일은 들어오는 포켓몬한테 카운터치기가 수번해서 괜찮아요 들어와도 크게 무서울건 없습니다 오로라 베일때문에 심지어 백성목까지 있다 아 그러면 너무 좋죠 뭐야?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해 뭘 하지 못해 와 진짜 사기다 아 정글 망나가 아니었어? 왜 저래? 아 진짜 뭐야 아무것도 못해지 그냥 이길 수 있을 거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아이 그걸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진짜 아 개판이네 진짜 백선복커도 잠수야.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아그 들어가겠냐? 아왜 그러는 거야 진짜? 너 죽더라도 너 죽더라도 너 그냥 도망가. 야, 야, 죽어, 제발 사라져라. 이 여자식, 여자식, 여자식. <웃음>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어쩔 수 없어 이거 남한테 해야돼달가보기줄거다줘 어떻게 할수 없어요 지금 망했어 거의 게임 터진 상태야 자, 잡아주고요 제가 할수 있는 거다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궁극기가 한 10% 정도 남았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싸우면 안돼자 내가 어그로 끌어 내가 <웃음> 아니 빼고 황포까지! 어 아, 얘네들 진짜 아, 이거 어떡할 거야 못나못나못나못나못나 넣을 수가 없어! 아하하하 <웃음> 짜증나! 아니 니네 뭐하냐구! <웃음> 아 니네 이거는 지난 아니었어! 자 저는 개딱지와 탑을 올라갈 겁니다. 아마 개딱지가 어떤 빌드를 갈지 모르겠지만 설마 꼴쟁이 빌드를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건 아니지! 와 진짜 너무한다 너! 야 망했어 개구락지! 어 그거 설줄 알았어 너? 아주 그냥 못해 쳐먹었어? 자 빠지겠습니다. 자 보자 나인티 1이 아 나랑 같은 빌드네 아! 아 아깝다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 봐애트로라네자 밑에 여기 뭐 있었죠? 네 봤습니다 자 오로라벨 찍가좋습니다 지금 참새랑 내려가니까 저 내려가겠습니다 아마 개딱씨가 지금 위에서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래쪽으로 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여 볼게요 이거 안돼 이거 이렇게 있으면 진짜 위험해 이거 자 얼었죠?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우리 팀 잘해 나이스! 아 잘했어 우리 팀 너무 멋있어! 자 파이어로만 잡아 나이스 아시꺼 나이스 아주 좋습니다. 어, 얼어버리려 야 나이스 카운터 카운터극 나쁘지 않았다. 어이구. 뭐 들어오건데야너 CC기 나가면 끝이야 <웃음> 아주 그냥 CC기 나약한 상어가 CC기 범벅인 나이테일을 향해서 어떻게 이길라 그러나 여러분 이래서 좋아요 나이테일이자 여러분 이제 솔직히 할거 없어 이렇게 잘 풀리면 뭐, 왜 그냥 난 뒤에서 CC기만 걸면 돼 어? 어? <웃음> 자 이제 갉아보기는 못 먹고 있을 거예요 때리기 힘들 거야 이거 아, 아, 아, 아. 이런 거안 돼! 맞을까 아, 맞을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잘하면 잡을 수 있거든, 그렇지? 나이즈, 좋았다! 야, 우리 팀 대박이야, 너무 잘했어! 나이즈! 이것이 나이트 일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아, 시시기 계속 올리는 게 답이었다. 아니, 좋아, 이제. 십점 매매만 찍어도 잘한 거야, 못한 거 아니야. 멀리서 그냥 그 cc기만 걸면 돼요 저는 할거 없어요 진짜 cc기만 걸어주면 돼 그럼 알아서 잡아줄거거든 아이고 너무 좋아요 아이고 너가 아무리 그오르라 베일이 있어도 아픈건 아플걸 레드 챙기고 썬더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치는거 맞아? 나이스! 썬더 치는거 아니야 썬더는 치는, 치면 안돼 아직 괜찮아 충분해요. 꿀 이거 썬도안 먹으면 돼안 먹으면 돼. 돼. 썬도 먹지 마. 먹으면 손해야. 아, 아 제발 제발 나좀나좀 나좀 공격하게 줘. 아 진짜 잠만 번 짜증나.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아 근데 우거지가 잘한다. 우고지 자 그럼 전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량은 6 6 0 0 0 정도 넣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정말 나인테일은 원거리 딜러 중에서 한 방에 적들을 없앨 수 있다거나 그런 역할은 좀 하기 힘들지만 지속적인 딜링으로 계속 얼리고 아군들에게 조금 더싸움의 유리함을 가져다줄 수 있는 시식형 원딜 포켓몬으로서 팀파이트에서는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힐대에서 조금 약한 느낌이 드는데 효과들이 큰 빛을 발휘하기 때문에 나인테일이 정말 약한 건 아닙니다. 자, 이번에 알로라 나인테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